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이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나만의 캐릭터를 OBS 실시한 방송으로 보내는 방법 송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핸드폰에 제페토 어플을 실행합니다 나만의 캐릭터를 영상으로 만들건데요 화면 아래를 보시면 은 만들기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포즈를 선택하십니다 사진 오른쪽 상단에 카메라 모양 아이콘이 있는 것은 동영상이란 뜻입니다 이중에 원하는 포즈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선택할게요 선택하셨다면 오른쪽 상단에 완료를 누르시고요 다음과 같은 영상이 나옵니다 여기에 크로마키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배경색을 바꿔주겠습니다 배경을 클릭하시고 저는 연두색, 녹색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만의 캐릭터 제페토를 사용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만의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을 오른쪽 상단에 카드로 올려놨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든 영상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화면 아래에 저장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만든 영상을 컴퓨터에 저장하겠습니다 컴퓨터 본체와 핸드폰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핸드폰과 연결을 하고 나면은 컴퓨터 화면에서 핸드폰 폴더가 보입니다 클릭하시고 폰을 선택해서 제페토 폴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상을 복사를 한 다음에 컴퓨터에 옮깁니다 OBS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하단의 소스 목록에서 플러스를 누릅니다 그리고 미디어 소스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찾아보기를 클릭한 다음에 컴퓨터에 저장한 영상을 선택한 후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반복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OBS 화면에 제페토로 만든 영상이 올라오게 됩니다 크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위치로 움직여서 놓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 초록색 배경을 크로마키 효과를 이용해서 없애보겠습니다 OBS 하단에 보시면은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를 클릭하시고 효과 필터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크로마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키 색상 형식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닫기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했더니 녹색 배경이 사라지게 되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